아, 천일법사입니다 아, 어, 어떻게, 좋은 것들을 꾸셨나요? 음. 오늘은 12월 어, 30, 어? 30일이고, 음역으로는 8일, 어. 음역으로는 8일, 정사일이에요. 정사일. 지금 시간이 한 8시 한 30, 한 8분, 시한 40분 됐나? 음.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이자 이제 그 마지막 날 이미 이 양력으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어, 어떤 얘기로 이제 오늘하고 내, 내일 토일 토일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싫다고 뭐 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어차피 이게 신 신을 모시고 하는 천일이다 보니. 어, 귀신 얘기, <웃음> 귀신 얘기를, 귀, 귀신 얘기로 어, 마무리, 오늘, 내일 해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음. 어, 귀신, 제일, 제일, 그, 오래됐던 귀신, 오래된 귀신은 뭐냐? 하는 그 얘기, 귀신 얘기야. 그 얘기로는 할 거예요. 어? 자, 그 전에 서울제자애가 어, 새벽같이 이천일한데 물었어요. 뭘 물었느냐.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불교 관련, 불교 정근, 어? 그러니까 불교 뭐 염을 하든, 뭐를 하든, 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 하게 되더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 물어보는데, 혹시 불사 쪽으로, 어, 어느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옷이냐, 하고, 본인한테, 이제 천일이 물었어요. 근데 딱히, 천일이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문자를 보다 보니까, 그 뭐, 딱 이렇게 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일한테 감이 오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따 그데 기도하면서 살려주마 그래도 조금 전에, 문기적거리다가, 조금 전에 전화에 인사를 하고, 이제 말미에, 저쩌 찾아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없다. 하고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머니 있죠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도 계속 없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서울을 제자, 그 제자는 돗줄이에요. 응? 전에 이천을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서울제자, 어, 도도줄이에요 어, 우리말로 이제 도법제자다. 조금 뭐 하면 도술제자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써요. 어? 근데 하여간 그 옛날 어른들이 도를 많이 닦으신 분들이세요. 어, 어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서울제자는 집안에 누가 중노릇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에요.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그러한 그 원력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계열의 신들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음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 천일은 천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하라고 도로 알려줘요 근데 그걸 꼭내 집안에 내 집안에 누가 중이 있었다든지 이쪽에서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수경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 얘기는 아, 이, 아, 이 얘기는 내일로 미룰게요. 하여튼, 그, 글 하라는 것은 집안에 꼭 누가 불교적으로 모르기 있었던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 옛날에, 응? 어? 돌을 많이 닦고 절간을 찾아다니기 많이 빌어내고, 응? 어?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은 어쨌든 불교가, 응? 어? 한 500년 동안, 500년이 뭐야? 옛날 고려시대부터 그랬으니까, 어? 왕성이, 아, 어, 발전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니까. 어느 집구석이든지 간에 불교와 그 뗄래야 뗄수 없어요 없어 노비 천민 쌍놈 응?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얼추 그냥 대충 먹고 살만 했으면 그렇게 해서 불교와 인연이 좀 있을 거예요 다들 응? 기본적으로는 뭐 유교사상 도교사상 이래 다 같이 끌고 가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도를 구하는 입장에서 그 경을 하는 괜찮기 때문에 해라 하는 거지 꼭네집 구석에 누가 야 중이 있네 해가지고 하라는 건아니라는거 그렇게 알고 하시면 돼요. 음자 여기까지가 그 얘기고 어 귀신 귀신에 나면은 제일 오래된 아니 각자 집 구석에서 이렇게 귀신이 누가 찾아와. 그러면 제일 오래된 귀신이 도대체 이게 몇 대에서 오느냐? 몇년되냐뭐 이런 게더라 이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그 유교, 유교에서 도교, 어, 이쪽에 재는, 재산은 4대까지만 지내요, 4대. 4대고, 옛날에는 그 4대, 1대, 한대 넘어가는 시기를 옛날에 어떻게 보면 40년을 봤어요, 40년. 40년 한 대. 그러니까 4, 4, 16. 160년. 4대가 넘어가면 제사상에서 밥을 빼버렸어요. 빼버려서요패를 빼버려. 어? 착! 밀어버린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4, 4, 16, 160년 그 안에 넘어가면 이미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사에서 4대까지 모셨던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굿판에서라든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그러면 4대 이상은 안 오느냐? 와요. 오더라고. 어? 저는 뭐 예전에 구슬 많이 해볼 때 보면 막뭐 나중에 7대, 8대 막 9대 막 올라가요. 어? 아, 여기서 참, 그 1대에 40년씩 봐준 것은 옛날 기준이에요. 옛날에는 나이가 한가, 환가 60년, 60살만 돼도 무지하게 오래 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오래 다는 거야. 어? 그게. 옛날 여러분들 여담 하나 해줄게 옛날 그 평균 수명이 얼마야 옛날에 우리나라 기준 해가지고 평균 수명 그 40살이래 <웃음> 정확히 40살이 아니고 40살 이쪽 저쪽이었어요 었 어? 옛날 우리 조상님들 그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40살 넘은 양반들은 다 무지하게 오래 사는겨 그니까 <웃음> 알고 하시면 돼요. 에이? 그러니까 그 위대 그 조상님들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셔, 응? 오시는데. 아 여러분들 그 이제 영화 곡성 있죠. 곡성곡성에서 일본 귀신, 걔도 부자기로 됐죠. 걔도 몇 병이 됐을 거야. 그렇게 봐 그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웃음> 시나리오가 넘어가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영화가 사제 영화. <웃음> 사제영화나, 막, 이런, 신부들 나오면서, 막, 어, 사바라사바라 막, 이런 거. <웃음> 그런 거. 거기에 나오는 그 악기, 악령들은, 걔네들은 악기라고 안 해. 악령이라고 그래. 악령. 응? 걔네들은 귀신을 인정 안 하니까, 악령이라고 그래. 악령. 어, 아 뭐, 이렇게. <웃음> 걔네들은 연대식정을 못 이어. 연대실정을 옛날 막 노마 시대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나와 <웃음> 대박이죠? 응, 대박이야. 어? 그러니까 각이 귀신들 이게 어디 원놈무 귀신이 오래된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오래된 귀신이 오는지. 또 우리나라 또 저기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도깨비 이게 나이가 몇 살이라겠어? 그저성사자 걔랑 티가 티가 가잖아. 네가 오래됐니? 내가 오래됐니? 어? 근데 이제 그저승소자 걔는 700년을 벌을 받고 내려왔다 어, 네, 700년을 벌을 받은 거야 음. 그리고 이승에 원 지가 몇년 됐다 아, 뭐 이런 거고 두께비 응? 걔는 뭐라 걔는 900년인가 얼마를 얘기해요 900년 어마어마한 거야 그죠 <웃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여하튼 걔네들 기준으로해서 걔는 구, 귀신이 귀신 된 지가 두께비 공유 공유가 도깨비, 그 귀신 된 지가, 뭐, 도깨비 자체가 귀신이에요. 음. 귀신 된 지가 걔는 900년 된 거야. 1000년이 좀안된 거지. 1000년이. 어? 그러니까 100년 된 귀신은 귀신도 아니여. <웃음> 천일이, 그, 그러면, 예, 천일이 본 귀신. 천일이 본 귀신은, 아, 천일이, 바... 어, 제일 나이 먹은 귀신이 누구냐. 예, 천일이 봤 천일이 막본 것은 딱그 저기 있었어요. 저기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일본 귀신이에요. 일본 귀신, 그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어디지? 그저 국서 국성. 국성에 나온 그 귀신이랑 비슷한데, 걔는 일본 귀신은 귀신인데 군인 귀신이 지금 그것까지모르겠네 그것까지 천일이 본 귀신은 일본 귀신인데, 일본 귀 일본 군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무척 축원그 귀신이었었어요. 이처들이 응? 물론 직접봉을 꿈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왜 보여줬냐면 어느 집안 구슬할 때 천일이겠죠. 일부 신령, 신령님들이 다 이미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천일란데 꿈으로 다 보여주세요. 천일란데 꿈을 다 보여주는데 그때 봤어요. 아니 천일이 맞붙여가지고 이제 천일이 이제 쫓아보내고 싸우는데, 아니, 아, 일본, 일본 귀신, 외군, 외군, 일본 놈, 일본 놈, 저 군인, 그 외군이라고 그래요. 큰 귀신인데 이게 얼마나 무겁냐. 그러니까, 여우도 뭐, 저 백년인가 뭐 살면은 둔갑술 한다고 하는 게 우리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데, 하도 짬밥이 있고 늙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네벨 귀신은 앵간라서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보해요 못해. 그래서, 처들이, 그, 그 귀신이랑 싸울 때도 한참 막 열라 싸워가지고 그걸 처결을 했는데, 응? 그래, 처결을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뭐, 죽여버렸죠. 응? 그, 그러니까 지가 주, 나한테 죽든지, 이 처들한테 죽든지, 아니면 쫓겨가든지, 응? 뭔 저기를 택해야 되니까. 물론, 그때 그 천일도 그 귀신이랑 싸우면서, 그, 대단히 이제 이게 꿈상에서 황 피해를 본, 물적으로, 응? 그때 천일 휴대폰 깨지고 다리지않 했었어요. <웃음> 지금 생각해도 생각나네. 그랬었어요. 천일이 겪은 그 일반 귀신, 물론 이게 귀신, 귀신 대바왕 뭐 이런 것들은 뭐 말도 못 하고, 일반 귀신들 중에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쌈박질해서, 응? 막 치고받고 한 것은 딱 해. 그 일본, 그게 그 제일, 어, 천일이 얘기를 해 주려고 하면서 제일 많이 오래된 귀신, 그게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했더니, 바로 그게 있더라고요. 그, 그게 있고, 또 어느 종교에서는, 그, 제사를 지낼 때, 이거, 이 얘기도 옛날 어디, 옛날 어디 유튜브 방송인가 아니면 어디 글인가 있어요. 옛날 제사를 지낼 때, 몇대까지 지내느냐? 할 때, 어느 종교에서는 속된 말로 저기 석기시대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웃음>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조상들을 비를고서는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예요? 그때까지 그 귀신, 귀신을 인정한다는 얘기요 귀신을 <웃음> 재밌죠? 재미. 이거 됐다 재밌어 <웃음> 귀신 얘기만 하면 신나야 <웃음> 완전 신들렸어 암튼 <잉? 웃음> 요즘 몇 가지 그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걸로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굳이 막 저기 막 우리 고조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응? 고조선 그까지는안 가더라도 평균치 잡아가지고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어? 어, 천년 그니까한 어, 천년 이쪽 저쪽 그때의 신들까지는 아 움직이는 것 같다 하는 게이 이 천일, 천일 생각이에요 이 천일 생각 정확하게 그렇다 하고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 해줘요. 그 천들이 그 천상계 올라가서 확인하게 본게 아니라 그런 얘기못 해줘, 못 해주는데 500년, 500년은 그냥 그냥 묻고 더블로 가는 것 같아. <웃음> 아셨죠? 응.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응? 지금 뭐예요? 나도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야. 너도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근데 언젠가 되겠지만, 죽어서 때깔나는 귀신이 돼야지, 응? 어? 길거리 방황하고 헤매고 그런 귀신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이 천을 얘기예요 응? 어? 그런 귀신이 돼서는 안 돼. 살아서, 살아서는 잘난 인간 죽어서는 잘난 귀신 귀신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단히 공부하고 응? 무단히 깨우치고 응? 무단히 정진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뭔 말인지 하셨죠? 음. <웃음> 그 오래 묵은 귀신 응? 대체 오래 묵은 귀신은 얼마냐 <웃음> 그런 얘기였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의 그 저기는 공식적으로는 공유가 두께에 비해서 제일 오래된 귀신으로 나오는 거고 아 여기 있다 참그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을 잡으러 저승의 사자들이 막 돌아댕겨 전일전되겠죠 형사들이 기소 중지된 범인들만 찾으러 돌아댕겨요 돌아다녀. 돌아댕기는데 그 귀신들이 그 연명해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응? 안 죽고 안 붙잡히고 그 방법 뭐가 있었어요? 다른 귀신을 잡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귀를 취하는 거예요. 그귀 귀신의 똑같은 귀신의 귀 인간의 몸에 붙어 가지고 그거는 신부 신부들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 그러한거나 우리나라 영화나 네파토리가 비슷해요. 그렇게 끌고 가. 응? 음식이나 이런 걸 취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인간의 혼을 취하는 거야. <웃음> 요즘 드라마, 그 환혼, 어, 환혼. 좀 옛날 뭐 가상의 왕국에서 이 벌어지는 그러한 얘기고, 술사들이 막 등장해지고, 쨍쨍쨍쨍 막 이래. <웃음> 뭐, 혼을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이러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거기서도 배경에 깔린 내 파트리에 상대방 혼을 취하는 거야. 환혼이환혼이 걔네들은 또 혼을 바꾼대, 이제. 조금 더한번더 나가서 몸뚱아리에 있는 혼을 서로 교환하는 거야, 이게. 내 몸뚱아리가 안 좋아. 저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몸뚱아리가 좋아. 그러면 개 몸뚱아리를 내가 개혼을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배하는 거지. 어디서 따지게 뭐야 빙의지, 뭐. 빙의를 또그 시랄로 풀 거야. 근데 그 환혼 거기서 나오지만 오래 묵은 그 환혼인 귀신 얘네들은 자기가 연명 연명하려고 하면은 상대방, 상대방의 상대방 혼을 빨아들여서 취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 그 꼴까닥 먹어 가지고 자기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드라큘라가 피를 빨아 가지고 상대방을 취하듯이 드라큘라도 피를 못 먹으면 죽자냐? 죽잖아 어. 또 귀신도 맞그 악귀도 지가 연령을 하려고 하면 또 귀신 그, 그 길거리 빌빌빌빌 돌아다니는 귀신 일랄랄랄랄라 해가지고서는 홀라당 잡아먹는 거지 홀라당 잡아먹어 <웃음> 그래서 그 누구요 드라마 도깨비에서 박중원, 박중원인가 박중원이 나오잖아 마지막 내가 누구인지아느야뭐 이런 거 걔는, 뭐라 해서, 저승사자들 못 건드렸다니까. 못 건드려. 저승사자 도망 댕겨. 못 건드려. 그러면, 그, 원, 원 저승사자 개아가 나올 때, 개는 700년 동안 벌을 받고, 응? 저승에서, 지옥에서 벌열락 받고, 이승에 내려와서 저승사자, 저승사자 노릇을 하는데, 박중원이 개는 뭐였어? 그때부터 대내 이승에서 돌아댕기면서 그 망자들 귀신들 그 어? 길을 지가 처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악기 거대한 악기가돼버린 거지 저승사자도 함부로 못 건드는 크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거워서 예시 예시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아무튼 자 귀신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딱히 뭐 100년 된게 그러니까 제일 뭐뭐 천년 뭐 이상 귀신은 없다. 천년 이상 된 500년 이상 된 귀신은 없다.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천일도 몰라. 어? 할일도 모르고 어디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도 없어. 어, 단지 우리가 추론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적기를 봤을 때는 이천일를 봤을 때는 한 천년 천년까지는 아, 귀신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자포해서 죽거나 끌려가면 소용 없고 악착같이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귀신. 근데 서양의 악령들은 무자비하잖아. 걔네들은 보잖아, 우리. 그 전하고 사제 영화 그런데는 보면 막그막그 막그 옛날 로마시 대부터 나오잖아. 어? 유대인들 그때 그 시절부터 걔네들은 뻥이 더 심한 것 같아. <웃음> 뻥. 어? <웃음> 자 오늘 금요일 잘, 잘 보내시고 오늘 어, 여기까지 좀 떠들게요. 어, 내일은 그경 경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시끄 너무 깊은 얘기라 생각 한번 해보고 만약에 되면은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말 오늘 내일 이틀 남았어요. 잘들 보내시고 마무리 잘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